우리집 강아지 뽀삐. 애지중지 뽀삐. 영화 이름은 케이시야 애기 애기 애기.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귀엽지 귀엽지 중재야 어? 애기야. 뽀삐야 뽀삐. 뽀삐야 놀아줘 애기 동생. 애기 동생이네. 우리집 강아지 코비. 애기랑 놀아줘야지, 너. 형아 좋대잖아, 형아. 놀아달래, 애기야. 코비가 놀아달래 응? 애기랑 놀아줘. 이거 놀아줘. 이거 애기랑 안 놀아.